차가 많지는 않은데, 안개가 보였네요 아, 바로 머리 위로 비행기 지나가 이제 네스트 호텔까지는 한 2.9km 정도. 저 오른쪽에 보입니다. 바로 앞에 여기. 네스트 호텔이라고 표지판이 보입니다. 이렇게 철도가 지나가고요. 바로 앞에 오른쪽이 호텔과 주차장이 있는 곳이고요. 네스트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주차장에 파킹하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네스트 호텔에 주차장이고요. 앞으로 하고 저 뒤로도 있어요 주차장에. 자, 네스트 호텔에 체크인을 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체크인이 3시부터예요 체크가 우선 오전 11시 보시는 것처럼 앞에 철로가 지나갑니다 아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전화번호 입력하고 대기팀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대기번호 나오는 것 같아요 대기순서 앞에 9명 9팀이 있네요 조금 기다려야 되겠어니 퇴근은 저쪽에서 쿤스트 네, 해피아워 플랫트라고 7시에서 9시 사이에 매일 운영하는 건데 가격은 89,000원 2인 기준이네요 여기에 군제 연예약에다가 이탈리아 라자냐 소세지하고 딥 소스 그 정도네요 자 와서 진행해 봤습니다 왔다는 인천 중구 영종해안 남로에 있는 레스터 호텔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체크인을 하고 숙박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엘리베이터 아닌데 너무 깜깜해요 <웃음> 오늘 예약한 객실은 마운틴 뷰의 딜럭스 룸입니다 기존의 시사이드 룸의 딜럭스 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과 레철레 스랑 술라운지의 모습도 같이 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션 뷰죠? 이것은 오션 부원이에요. 아, 객실 준비만 끝난 것 같고 오션 부에 어, 오리도 다 보인 참 좋은데 여기. 오늘 예약을 이쪽에 못했어.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딜럭스 룸에 오션 뷰 시사이드 뷰가 있는. 이럭서룸 테라스입니다. 이렇게 시사이드 룸에서는 바다와 호수의 모습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돌아오는 태양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운틴 뷰의 모습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들어왔습니다. 객실 문을 열었을 때 이런 모습이고 여기 카드 키를 꽂고 이제 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소파가 있고 여기 이제 킹사이즈 침대가 있고 바깥이 보이는데 여기가 오션부가 아니라 가지고 마운틴 비입입다 철로가 보이네어 아, 바로 앞에 여기 앞쪽이앞쪽앞쪽이다니요 여기 철로가 이이고어류쪽이 보입니다. 호텔의 전이이고 마운틴 0 0 0명이 있어요. 1이 있어요. 1이제 객실 내부의 모습을 있어요. 1 0하0명이 있어요. 1 다양하게 메뉴판은 룸 서비스 할수 있는 거 있고 USB 꽂을 수 있고 여기 킹사이즈 깨끗하네요 여기도 청소할 때있네 여기 욕실 한번 볼게요 화장실 신발. 가운 양쪽에 다 있는 슬리퍼 있고요. 여기 오메라티 쪽 있습니다. 치약, 칫솔까지 다 있고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욕조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바깥치원이다 보입니다. 자, 여기에는 다 판매하는 거예요. 요거는 무료인 것 같고 와인잔하고 이렇게는 있습니다. 생수는 세병 무료 되네요. 여기 미니바 안에 판매되는 용품들도 많이 있네요. 맥주하고 콜라 있습니다. 어,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지금 에어컨이 있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에 로비로 내려갔어요. 수영장과호텔의 식당을 둘러보는시간을갖도록 아, 하겠습니다. 여기 로비에서 여기 이렇게니다바다에 훤히 보입니다 여기 니다에기리가 엄청 많니다 여기 레스이었습니다 여기 니다 여기 호흡이었기이었기습니다 깨끗하게 잘 가지가 되어 있네요. 이곳은 1층에 있는 공룡 남자 화장실입니다. 세면대와 변기와 소변기가 아주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이제 수영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토 호텔 수영장은 1층에 있습니다. 프론트에서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락하룸이 나오고 라하룸을 지나면은 바로 이곳 스트랜드 수영장이 나옵니다. 이곳은 운영은 올데이와 데이타임 나이트타임 이렇게 사실은 구분을 해서 각 타임별로 요금도 차이가 납니다. 수영장이죠. 일반인 같은 경우는 4만원에서 6만원이고 수수께은서이영상에4 4 0 0에서3 2 4에서원 까지 0 0원까지에임라에서라에서요일에서이서이양하게책이이 되어 있고 이용하기 아주 편리하고 이은사람들이영는곳입이다이영에영서이에서이영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상이 영상에서 이영상이영이이에이에 브렉퍼스트와 런치와 디너를 부패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조식 같은 경우는 4만 2천 원이고 이거? 런치는 5만 4천 원, 주말에는 7만 8천 원 됩니다. 디너는 평상시는 7만 8천 원인데 금토일 공휴일에는 9만 8천 원에 가격이 배워버리죠. 책정되어 있습니다. 콜과 핫과 미트와 디저트와 베브리지가 다양한 종류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엄청나게 구성품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손질되어 있습니다 그냥 먹음직스럽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코너가 플래처 디너 뷔페의 가장 핫한 코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림부터 시작해서 아, 미트 이름이네. 바베큐 양고기까지 쭉 바베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음식이 디노인 경우는 평일은 7만 8천원 금 토일 들어. 공휴일은 9만 8천원입니다 네. 이제 노에스트 호텔 투숙객에게 네. 주는 홈치고. 와인 선물을 펼쳐 봅니다. 수영장을 이용하고 식사를 하고 선물을 챙기고 나서 네스트 호텔의 야경을 쭉 펼쳐보고 아, 있습니다. 여기가 네스트 호텔 행간이고요. 저저 쪽이 주차장이 있고 쭉 앞으로도 이렇게 차몇 대는 될수 있고 저 건너편에 저 쪽에도 뒤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는 어, 지하철역인 것 같아요. 전철역인지. 플레츠라는 그 부패식당이 있는데 저기 도로가 쭉 보이고 멋지네요 야경이 디너 부패를 하던 플레츠의 야경을 쭉 봤습니다 그리고 객실로 올라와서 텔레비전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투숙객에게 주었던 와인을 챙기고 다시 한번 테라스 베란드로 나와서 야경을 쳐다봅니다. 조명이 저쪽에 이제 바다는 보이지 않고 저 멀리 저 뒤쪽에 이쪽이 바다예요. 저기는 전철역인것영종도요 저쪽 비행기장 같기는 한데 이제 객실에서 나와서 호텔의 외부의 모습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레스토 호텔의 야경입니다 아, 오늘 거의 방이 다 찼나 봐요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빈드네 하나둘면 바로 이곳이 레스토 호텔의 야경입니다 왼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바로 앞에 김이 모락 모락 오르는 데가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네스트 호텔의 야경의 정경입니다저 앞에 브리케이지에 있는 곳이 커피숍, 게 레스토랑, 게 부페 식당이고 아, 디너와 브렉퍼스트, 런치까지 한꺼번에 부페를 하는 곳입니다. 바로 앞에. 낚시떼이자 연못인지 아니면 바다인지 이렇게 연결이 되 있습니다 산책로가 쭉 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자고 일어나서 블레츠에서 응, 응. 아침 식사를 하겠습니다 디너와는 달리 브레퍼스터는 약간 뭐야? 가벼운 느낌으로 준비가 쭉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전... 그래도 아주 많은 종류의 메뉴가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핫과 콜과, 샐러드, 베브리지와 다양한 소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과일도 있고요. 한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수도 있고요. 밥도 있습니다. 밥하고, 우리,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왜요? 특히 브레드가 아침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란 요리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라이와 스크램블과 삶은 계란 등 다양합니다 특히 아침에 준비되어 있는 빵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준비된 음식 중에 샐러드와 연어와 단호박 수프와 국수와 빵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자연채광이 그대로 들어오는 레스트 호텔 플레처 데코스터 레스토랑입니다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호텔 주변에 있는 산책로를 따라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산책로에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길을 따라서 산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부로 이어지는 도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이렇게 갈대숲이 나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갈대숲을 따라서 산책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바깥에서 바라보는 데스트 호텔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는 네스터 호텔의 모습은 아, 사뭇 다릅니다 이제 호수의 모습을 봅니다 저한테.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아저 멀리 우리 가족의 보이고. 모습도 보입니다 갈대가 멋있어요 쭉 이렇게 산책로가 있습니다 저기 앞에 오리 수십 마리가 있어요. 멀리서 레스토 호텔을 한번 쳐다보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여기 전체 11층 건물인 것 같아요. 여기 수없이 많은 오리들. 어, 웬만이 이것도 됐지. 오늘은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도 1 9 5번지에 있는 레스토 호텔을 찾았습니다. 네스트호텔은 2014년 9월 12일 에 개관을 하였으며 전체 객실수는 370실로 스탠다드와 딜럭스 스위트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객실들은 마운틴 뷰와 시사이드 뷰로 나누어집니다 마운틴 뷰는 마을과 산과 철도와 공항이 보이는 곳이고 시사이드 뷰는 호수와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입니다 가격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호텔의 3층에는 헬스장과 사우나가 있으며 1층에는 수영장과 푼츠 라운지와 플레츠 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룸서비스도 가능하고 조식과 런치와 디너가 가능한 플레츠 레스토랑에서는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뷔페 형태로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주차 공간은 호텔 주변으로 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투숙객은 무료입니다 수영장은 키즈파티풀과 인피니티풀 두개로 구분이 되는데 스트랜드라는 인피니티풀은 투숙객이 이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요일과 시간에 따라서 수영장 이용 방법과 요금이 달라집니다 네스토 호텔의 불편한 점은 바로 옆에 편의점이나 일반 식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7분 정도 걸어가야 있습니다 주변에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는 네스토 호텔 휴양하기에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